30대 이제 컨설팅 포인트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경제력이나 뭐 그거에 따른 경제 손실을 대비하는 경제 활동 기간을 조로베티님께서 네. 생각하시는 만기설정은 몇 세대로 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기 거랑 배우자 거랑 똑같은 조건으로 하기를 굉장히 원해 하세요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하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최근... 기존에 엄청 많은 비용으로 종3사원을 뭐 준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기보험을 활용한 효율적인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협표입니다 오늘은 성인건강보험 전문가 조민진장님 모시고서 30대 보험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진장님이니다네 안녕하세요 조민진장입니다자 그럼 두 번째로 예비 신혼부부들을 포함한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추천 플랜이 있다면 이달의 추천 플랜 신혼부부분들은 일단 계획이 명확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일단 경제활동을 이제 부부가 같이 하는데 맞벌이가 있고 음. 이제 외벌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벌이 기준으로는 각각 소득의 5% 미내고 음. 외벌인 경우에는 10%까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음.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서 앞으로 자녀계획까지도 고려해서 5%를 부부 보험료로 다 쓰지 마시고요. 음. 일단 어느 정도 남겨두시고 기본 정도 베이스로만 똑같이 가져가시고 음. 앞으로 태어날 이제 자녀 태아보험까지도 음. 부담 없이. 음. 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간혹 보면은 이제 태아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막 10만원짜리 가입을 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태아보험 10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쭤보면 애기가 아프면 어떡하냐 태어나서 보험가입 못하지 않느냐 이게 렇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요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설명을 제대로 안 받고 그냥 믿고 지인한테 가입하셔서 10만원 15만원씩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사회초년생 뭐 평균 연봉이 사실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지 않잖아요 음. 이제 본인 보험과 이제 부부 보험을 다 준비하시고 태아보험까지 15만원, 10만원대로 준비하시면 벌써 이제 소득의 5% 이상을 보험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이러한 부분은 아, 담당 설계사분께 어, 명확히 어, 상담을 받으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태아보험은 실비 보험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아팠을 때 가입이 안되는 것은 실비, 어제 실비 부분이 예민했던 거고 이제 암 진단비나 이런 진단비 부분은 살아가면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지출을 크게 가져가시는 것은 추천 드리고요 음. 그리고 태아보험을 보통은 끝까지 평생 가져가는 분들은 없잖아요 음. 백세만기로 설계 받으시는 분들조차 5살에서 6살, 뭐 늦게 뭐 7, 8살이 되면 음. 어린이보험으로 갈아타도록 담당 설계사가 권유하기까지 합니다 음. 네. 그런데도 이렇게 비용을 10만원, 15만원씩 낸다는 것은 음. 정말 잘못된 선택이죠 어떤 수준에 맞춰서? 일단은 보통은 3대 진단비나 수술비를 가, 가져가시는 것은 동일한데 보통은 여성분들의 경우는 생식계질환으로 통화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단순 진료부터 시작해서 음. 자궁근종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여성 질환을 갖기 이전에 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수술비 보장을 좀 든든히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음. 남성분들은 뭐 크게 30대 연령대에는 어 중대 질환이나 뭐 생식기 질환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일단 40대가 되자마자 문제가 생기는 건 남자 쪽이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도 이제는 40대에 바로 오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나 이런 순서 비보장도 든든히 어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건강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면서 앞으로 올 질병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주고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세대주가 되기 시작하면서 건강 검진에 대한 예,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건강검진을 처음 접하는 나이대이기도 하죠 응.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삼십 대에도 응. 용종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응. <웃음>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기만 이런 것으로올수있는 응. 합병증이 일찌감치 오기 때문에 응. 어 대장 용종 발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응. 최근에 응. <웃음> 발견이 됐는데 응. 일단 뭐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수술비를 미리 준비해놔서 응. 그에 대한 보장을 잘 받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대장내시경 화면은 그냥 실비만 청구받을 수 있다고 알수 있는데 이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에서 다 보상이 됩니다. 이종에 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보험사는 이종에 대한 보장이 50만 원 음. 혹은 60만 원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비로 보상받는 건 껄태야 한 15만 원 정도예요. 음. 수술비가 비용이 일단은 정액보장으로 질병수술비 그리고 질병이종수술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앞으로 90세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잖아요 음.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보장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음.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암에 걸려서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이제는 아니다 음. 네, 이제는 아니고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대비를 조금씩 해두는 것이 좋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들한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제 자녀도 출산하실 예정이시고 해서 많은 기존 보험을 좀 준비하셨다면 잘 저는 운전자 보험 좀 추천드리고 싶어 어 운전자 보험 왜냐면 저희 이제 와이프도 애들이 이제 통학하기 시작하니까 또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 운전한 지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 동안 사고를 한 5번 정도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자부상 치료비가 왜 필요한가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운전 시작하고 운전 면허 따고 한 5년 내에 이 자부상 치료비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다. 음. 요게 언제 활용되냐면요. 이제 자동차고 나면 상대편 차랑 부딪히는 일보다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가드레일을 벗는다거나 그 유치원에 주차되어 있는 거막 긁고 하면 그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자부상 치료비로 좀 메꿔지는, 메지는 네, 렌징되는 네, 네, 효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생활의 팁이지 않을까. 좀 어린이 자녀를 둔 이제 어한 35세 넘어가시면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출산이, 출산이. 많이 느려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부들을 위한 어떤 추천 플랜이 있다면? 일단 자녀를 출산했다는 건 이제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거죠. 제대로. 경제가 주체가 되어 있는 분들을 위주로 건강보험을 조금 더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음. 당연히 맞벌이시면 둘다 이제 듣든히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음. 연봉에 맞춰서. 근데 만약에 외벌이시다면 그리고 출산하자마자 보통 한 분이 한 1, 2년 정도는 외벌이를 하시게 되는데 음. 그럴 경우에는 경제 주체가 어 중대 질환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때 음. 어 그것들 대비해서 좀 치중해서 건강 보험 3대 진단비 같은 경우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사망보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적절히 활용해서 음. 전반적으로 제 보험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볼수있겠습니다 음. 30대 분들이면 1억이면 뭐한 거의 2만 원도 안 합니다. 정기보험으로 준비하고 종신보험도 아직은 저렴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적절히 배분해서 사망보장을 준비하면 지출에도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전에 이제 핵심으로 짚어 주셨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외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거랑 배우자 거랑 똑같은 조건으로 하기를 굉장히 원해 하세요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하시길 원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설계해 드렸던 케이스인데 음. 제 부부분이세요 신랑분한테 암진단금을 5천만원을 권장 드렸더니 그러니까 가족력 이 있으시더라고요 음. 가난 가족력에 음. 그 부분 때문에 5천만 원 해드리고 고객님께는 3천만 원 해드렸더니 왜 저긴 적냐고 그래서 아 필요에 대해서 음. 그렇다 보험을 보여주기 식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 드리니까 더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그렇죠. 거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주차가 누구냐에 따라서 담보의 비중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매월 쓸수 있는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보험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주체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걸좀팁으로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조미재님께서 어, 생각하시는 30대 보험 컨설팅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30대 이제 컨설팅 포인트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경제력이나 뭐 그거에 따른 경제 손실을 대비하는 경제활동기간을 보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술비에 집중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수술비보다는 내가 부재했을 때 중대질환으로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진단비에 힘을 실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경제활동 기간에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노후를 대비해서 일찍 깔입면 좋다니까 연금보험을 건강보다 더 먼저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연금 보험 목적으로 쓸 종신 보험에 혹하시거나 음.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렇죠 네. 그러면 아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럼 나는 과연 몇세 만기로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 주시더라고요. 네. 조미진님께서 생각하시는 만기 설정은 몇 세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90세와 100세 만기가 보험료가 10%가량 차이가 납니다 음. 8만원이면 거의 8천원이니까 만원 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보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통 90세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음.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보험을 이거 하나를 가입하면서 평생보험을 끝낼 건 아닙니다 음. 앞으로 어떤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어떤 치료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기는 한 번에 크게 100세 만기가 아닌 90세 만기로 준비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좀 종합해서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30대는 크게 세부류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직 결혼 안 하신 사회 초년생들 그러니까 어른이 보험을 좀 놓치신 세대시겠죠. 그래서 30대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본인도득의 5% 내외로 준비를 하시고 거기서 중요한 건 진단금과 그 다음에 적절한 수술비 그리고 기본이 될수 있는 실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되 좀 추천해 줄수 있는 회사는 어, 롯데 기반의 KB 그쵸. 이거는 뭐전 연령대가 비슷하겠죠 어 30대에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음, 요 기반이 다 동일하게 갈것 같고 신혼부부에 계신 분들은 경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밸런스를 조정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출산을 좀 준비하시기 때문에 어 생식기 관련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임신과 관련된 수술비 관련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활동이 도입하는 이제 소득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중대질환들에 대한 부분들 빈틈없이 준비하셔라. 그리고 자녀를 두신 어 부모님들이라면 당연히 연봉에 맞춰서 진단금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암진단금들. 그쵸. 진단금. 요새 암 진단금에 대한 치료비가 네. 과거보다 약간 줄어든 것도 있어요. 음. 많이 이제 초기에 발견하기도 하고. 음. 하지만 앞으로 이제 뇌 관련이나 이제 혈관 질환 치료비는 여전히 비쌉니다. 음. 보통 뇌경색, 뇌졸중으로 인한 치료비는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음. 심장질환에 대한 이제 치료비도 한 4,800에서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가지고는 음. 모두 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히 수술비까지도 배분해서 음. 또 그리고 복층 구성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음.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대한 부분들도 종신 보험이나 정기 보험을 적절히 활용해서 기존에 엄청 많은 비용으로 종신 사망을 준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기 보험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망 리스크를 부분적으로 해치해야 된다. 라고 좀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맞기는 90세로 사망보장 같은 경우를 잘 준비하시면 나중에 통장처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왜냐면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음. 이제 보통 종신보험이 가지는 특징을 활용해서 여력이 되신 분들은 일치감치 교육재금까지도 어느 정도 해소할수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문가님이랑 컨설팅 받아보시면 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플랜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잡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신 30대 음, 이렇게 해서 30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30대 기준으로 해서 성인건강보험 5월의 추천 플랜들좀 세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좀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